아입니다. 불이 약해서 지금 사고구 가스렌지 인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눌러야 불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관계없이 불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요쪽에 가스렌지가 불이 너무 약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뭘 자꾸 건치면 제대로 건친게 없다 보니까 손을 대지 말라서 손을 안 대는데 없을 때 몰래 한번 넣 보겠습니다 뭐 안되면 기사를 부르면 되는건데 일단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죠 일반 가스렌즈는 그냥 이 듣기만 열면 열리니요 가스 렌지함은 좀 틀리죠. 아유, 높도 엄청 쓰러 있네요. 이게 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리지널 스텐이 아닙니다. 스텐 함량에 따라 싸 우려와 비싼 제품이 좀 차이가 나는데. 301 스텐이 있고 나머지에서 뭐철 함량이 많은 스탠들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철 함량도 함량이지만 물이 많이 들어가서 안쪽에 많이 녹이 썰었어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열어서 한 봐야 되겠는데 여기까지 손을 대면 일이 많은 것 같으니까 대부분 보면은 음...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스 불꽃이 튀지 않는 것은 음... <웃음>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건전지가 다 돼서 그렇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즐 문제의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동백관 쪽으로 해서 가스가 대부분 크게 들어가서 노즐이 약하게 해서 곳을 튀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뭐 기본 청소를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 청소를 해서 된다 뭐 올려놓은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노즐 쪽에서 연결부위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가스가 연결이 제대로 돼서 가스는 막힌 곳이 없는지 뭐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장치 같은 경우는 뭐 충격이나 노후로해서 배선이 빠졌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노즐 만 청소를 해주는데요 온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유 온풍기 같은 경우도 노즐만 청소를 해줘서 기존에 제가 수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못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말고난 뭐 별거 아닌데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노즐이 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르는 제품을 좀 많이 권쳤어요 네. 자 노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런 걸 가지고 노즐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노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늘을 가져왔는데 바늘을 가지고 노즐을 정중앙에 노즐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한번 쭉 눌러주고 한 번씩 돌려주면 노즐이 막혔다 안 막혔다를 좀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장 큰 문제. 여기 보니까 지금 노즐이 좀 뻑뻑하네요. 네. 노즐 사이 지금. 이물질이 좀 많이 끼있는것 같아요 아, 이왕 열었으니까 다른 노즐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쑥쑥 뜨갑니다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가스노즐 같은 경우는 네, 쑥쑥 뜨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노즐이 정중앙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구멍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뭔가 뻑뻑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뭔가 뻑뻑해요 이물질이 들어가서 노즐을 좀 막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뻑뻑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퍽퍽 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배관사 이렇게 가스가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은 와이프가 없을 때 퍽퍽 한번 만져 보겠습니다 이걸 또 알아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가만히 있는게 괜히 손대에서 더 크게 고장을 냈다고 뭐라 할수 있으니까 요정도 까지 일단 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건 눌러야지 불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역시 방편으로 살짝 닫아 놓고 나중에 청소를 싹 어차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작동이 안되는거니까 어, 별거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보고 안되면 기사 부르면 되죠. 어, 뭐 알고 나면 뭐 별거 아닌데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어, 자, 일단 피스를 받기 전에 어먼니오어이고 됩니다.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데 화력은 약간 조금 약한 것 같기는 한데 뭐 되네요 <웃음> 뭐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고 뜯어는 김에 청소를 좀 하면 되겠네요 자 가스레인지 수리 이렇게 끝입니다 혹시나 해서 올려드리는데 아까 피스를 풀었는 그대로 역순으로 해서 그대로 해서 딱 맞춰서 네, 조립저 피스만 박아주면 됩니다. 피스는 한방이 충분히 퍼른불로 해서 완전 연소가 됩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조립하면 끝입니다. 자, 완전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잘 올라오네요. 이거는 그러기 없어도 나머지는 센스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없어도 그냥 올라와야 되고 불이요. 어거 같은 경우는 이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가 센스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그릇이 안 올라가면 불이 안 켜져요 켜지네? 이 센서도 조금문제 모양이네요 하하 <웃음> 하하하하하다 뭐 됐습니다.